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 오랜만입니다. 안녕으십니오 예, 예,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아, 3월 24일. 자, 오늘 우리 아, 박근혜 대통령 누두화를 효창원이가 국회의사당에다가 걸어놨을 때에. 그, 누두화, 잠자는, 뭐였죠? 더러운 잠. 아, 더러운 잠. <웃음> <웃음> 참, 그림 그렇죠. 제목도 참. 그 더러운 잠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그 누두화, 인격살인이죠. 그 그림을 표창원이가 걸어놨을 때에, 그것을 땅바닥에 내팽겨친, 우리 심동보 제동님. <웃음> 근데 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예. 그누도 던지고 제가 손해가 막심 했거든요. 예, 예. <웃음> 3년 반 재판 받은 벌금도 물고 네. 또 손해배상까지 했잖아요. 예, 예. 근데 42년 전에 음흠.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간첩선 객침 시켜가지고 뭐 무법원장도 받고 포상금도 아. 받았어요. 그치? 그때는 뭐 엄청 근데 그보다 이게 사실은 제가 더 잘한 일이 그것도 참 그. 중요한 일이잖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네. 근데 이거, 누도 하는 듯 제가 그걸 하는데. 저... 완전히 이거는 손에 막심해. 어상금은 <웃음> 어... 그냥. 아니, 좀 아, 제가 굉장히... 그런 말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웃음> 엄마 본인이 자랑을 또 하세요. <웃음> 야 차라리 아니라 네. 옛날에 또 생각이 나가지고. 어. 예, 예. 우리 신동보 제동님이, 아, 어, 참 그런, 어, 참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시죠? 또자랑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공교롭게 오늘, 공교롭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아, 예, 예, 예.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대구로 내려가신 날, 제가 3월 24일이라는 걸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예.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 제가 우리 제동님한테 예. 다음 주 목요일날 방송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러니까 오늘 절묘한 날이네요. 절묘한 날인가. 아, 정말 참. 네.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저로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박근대통령, 혜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인사. 예예.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 예예예. 예, 예. 참 오늘 참. 아, 말 아주 참. 네네네네. 너무 참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예예. 예, 예. 자 오늘 지금 뭐.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더러운 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그림을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친 우리 심동보 제동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셔가지고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 첫 단추를 낀그 당사자인 윤창중. 인연이 깊으시네. 그렇죠. 이거 보통 그걸 아니잖아요. 참, 네. 네. 한... 우리 뭐,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죠. 네, 예, 예, 예. 저 개인적인 소감은. 예. 어, 이 가슴 한 곳에 있던 어떤 큰그 덩어리 같은 거. 예, 예. 핏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핏덩어리. 예, 예, 예, 응어리. 응어리. 예. 예. 그것도 핏덩어리가 예. 예. 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에요. 아. 내가 오늘 그 방송, 이제 아침에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네. 어, 하다가, 네. 예, 예. 지금 나오시는가 해서 딱했더니 바로 네.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이 살색 마스크를 끼고있 예, 예, 예. 근데 이 걸어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가슴 한곳에 맺혀있던 그 핏덩어리 있잖아요. 예, 예, 예. 빅덩어리가 내 입속으로 그냥 꾸역꾸역꾸역꾸역 나오는 듯한 느낌이더라고. 우리 재동님 아, 저도 뭐. 느낌은 예,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음흠. 조금 제가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음. 네? 특히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 당연히 궁금하죠.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음. 근데 약간 불안한 것도 있었죠. 아. 왜냐면 항상 실체 타고 막 이렇게 힘든 것만 봐가지고. 그렇죠. 또 장기간 이제 입원을 하시고 아. 거의 40일에 입원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작년 11월, 어, 11월 2 2일날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4개월. 예, 4개월, 아마 4개월. 4개월. 근데 꽤 오래 입원을, 장기 입원을 하시고 노는데, 하이 어떤 모습일까? 좀, 사, 사실, 좀 걱정도 좀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나오시는데, 아주 그냥, 온화한온화한 음. 음, 온화한 그, 그, 저, 미소. 그 마스크를 깼지만은눈가 음. 이런 데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말씀도 아주 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음. 그 인사말을 이렇게 간단히 했잖아요. 음. 하여튼 뭐 고맙다는 얘기잖아요. 음. 또 국민들 걱정하는 데 대해서 또 그거 좀 그냥 많이 해 볼게 했다. 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그러고 떠나시는데 저 이제 사재 도착하시 가지고 음. 이 정식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음. 그것도 너무, 이건, 뭐, 온거 하나 없이, 음. 연탁도 없어요. 네. 그냥 써서 그냥 노는 대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머리가 말, 말, 말다. 그러니까 그 삼성서울병원 게이트 3죠. 네. 거기서 박근대 대통령이 딱 나오시는데. 예. 네. 그게 웃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딱 웃는 모습이 딱 TV 카메라에 포착하는데, 내가, 아! 캬, 저게 박근혜구나. 예. 그, 품격이, 품격도 있고, 지금, 그, 저, 뭐, 누가 비교할,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네. 문재인이라든지, 이거 비교가 안 돼. 품격이 그냥 막, 쫙, 그냥, 배에 있잖아요. 음. 그, 국민들이 그냥, 불안하게,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안도를확 주는 거야. 국민들 편안하게. 그, 첫 장면이. 예, 편안해. 네. 그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러니까. 역시, 그, 국가 지도자다운. 음. 네. 그 면모를 유감없이 그냥 보여준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저런 분이 진짜 그, 그, 진짜 박근혜 대통령 답다. 이렇게 네. 느꼈거든, 저는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우리 윤카세 TV를 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풀어놓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네. 예. 네. 많이 했죠. 그게 순간, 아, 적중했구나. 맞아, 맞아. 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가 그, 그, 김영준 인수위원장이, 네. 예, 예. 국무총리에 이제 내정돼가지고, 예, 예. 그, 탓세가 지났을 때, 예, 예. 예. 지금 윤석열이가 있는 그 통의동의 그 당선인 사무실에서, 음. 그날 이제 법제에서. 아, 사법... 그때도 통의동 이 인수위 사무실이니까. 그렇죠. ]입니까? 아니, 지금, 지금... 그때 통의동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거기가 당선인 사무실이었죠. 아. 그 그러니까 통의동에는, 당선인 사무실이 있고 음.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갈 때에 이제 왼쪽 요 왼쪽으로 네, 그렇죠. 예, 광화문 앞에서 네, 네. 왼쪽으로 가면 통일동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삼청동인데 네, 네. 그통일동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이 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 이제 총리공관을 지나가지고 음. 금융연수원에 음.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 군데구나, 그때도. 두 군데였죠. 지금도 지금도 나갔던데. 아니, 지금은 뭐냐면 윤석열이가 소통한다고 그래가지고, 음. 그 인수위, 그 사무실을 쓰면은, 음. 모든 게 문제, 문제 될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거기 무슨 그래 뭐, 기자들한테 천막 기자실 만드는 거, 주접을 떠를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진짜 궁상판사지. 그냥 지가,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근데 그걸 안 써요, 지금? 지금 놀려놓고 있지. 삼청동 쪽은? 네네, 삼청동 쪽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윤석열 당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그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아, 아닙니다. 거기로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는데, 그냥 들어간다니까, 그,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자가 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돼 있거든. 그런데 왜안들어갔어 오자마자, 여기에 다 모아서 하자. 그러니까 그냥 그룹 쭉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 지금, 텐트 쳐놓고서, 지금 이, 여기다 떠들고 있는 거지. 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응? 그런데 바로 그통이동 거기에서, 김영준 그 인수위원장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이 됐는데, 예, 예, 예. 이제 언론에서 막 조지니까. 심장 예, 예. 처리를 하니까. 집안이 돼있지, 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더니, 그, 김영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총리를 이제 그만두겠다. 음. 안 하겠다라고. 예, 예,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회법제분과위원회 예, 예, 그때 거기 뭐, 종천이다 뭐, 다 있었죠. 예. 예, 예. 조응천이 그때, 예. 이제,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예요 네? 음. 민수연이 아니라. o k a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 약속입니다. 그렇죠. 확하신 분이니까. 그두 그러니까 시에 회의를 하게 되면, 뭐 이건 뭐 칼처럼 두 시인 거야. 그 예? 예, 예, 예. 근데 두 시가 다 됐는데, 회의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음. 우리는 이제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데예 제가 또 이제 기자 출신이 촉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딱 혼자 나갔다고요. 그때 음.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이 진영이고 뭐쭉 있는데 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진영이가 앉아있고 음. 그 내가 이제 혼자 나가서 딱 봤더니 그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관이 쭉 서있는데 예, 예. 내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회의를 왜이지않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대변인님 지금 인수위원장님이 네. 총리직을 지금 고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네? 음. 그래서 한 2시 오후 2시 회의가 2시 15분쯤 20분쯤 시작이 되는데 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던 거지. 예, 예.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 예. 나만 알고 있었던 거야. 예.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음. 그런데 이제 2시 한 15분, 16분쯤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을 딱 열고 지금 대통령 당선인님 들어오십니다. 음. 이렇게 하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데 음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신 거야. 와. 지금 자기가 임명한 첫 번째 국무총리가 지금 무산이 되는데. 음. 근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시는 김영준 그 인수위원장은 음. 얼굴이 정말 완전히 매주색깔에 매주색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박근혜 대통령의 저이 멘탈이라는 게 무섭구나. 되게 지도자의 메모가 있는데. 하, 표정도 공인으로서 그 표정도 사사롭게 하면 안 되거든. 아. 예. 왜 근데. 맥락이 있잖아. 예. 오늘 8시 한 31분, 2분쯤 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딱 들어오는데, 뚝! 이게 나오는 장면을 딱 내가 보고서, 아!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정확히 지키고, 어,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근데 그딱그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와! 어? 언제 내가 감옥에서 5년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는 듯이 참 훌륭해 훌륭해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웃음> 네. 네. 국민들한테 너무 편안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음. 네. 그 자체가 진짜 그 지도자다운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그... 그걸 보면서 딱 <웃음> 마스크를 쓴딱 음. 보니까 음. 마스크 쓸제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뭐큰뭐 모델사라 아니니까 딱 오는데 그그 그 카메라에 딱 잡히는 모습이 확 웃는 거야. 예. 그것도 막 너무 이렇게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잔잔하게. 잔잔하게. <웃음> 예. 그리고 그 외투 있잖아요 외투. 음. 그 외투가 음. <웃음> 5년 전에 예. 그 서울중앙지검에 음. 구속. 그 영장 심사 받으러 가실 때그 예토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 그, 런데 응. 음, 똑같은 거. 그게 날가 보여. 그런데, 음. 근데 참, 근데 금소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웃음> 좀 그런 게 안쓰럽더라고. 안쓰럽지. 예.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그 최순실과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사치의 극치인 그래, 걸로 막난도질 했잖아. <웃음> 응? 그리고 완전그 뇌물죄로 막 엮어 가지고 재단을 뭐 뇌물 받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음. 또 그런 사람이 좀뭐 당선인이 되어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그렇게 웃고 나오시는 그 의미를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국민들한테 음. 극,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음. 네? 그 걱정하신 국민들한테 일단 그 표정, 이 처신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해준것 같아요. 위로. 걱정하지 마라. 나는 건강하다. 예. 음. 그런 그, 물론 인사말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 그동 처신, 또이 표정이 모든 게 나는 괜찮다. 예. 아.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회복했다. 음. 완전하지 못하도록. 그걸,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위로하면서 국민들을 안정시킨 거죠. 그게 내 걱정하지 마라. 그그 그 메시지를 분명히 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역시 리더다, 지도자다. 음. 음. 여기 보니까 오늘 그 지금 채팅 창에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다 어? 어, 승리죠. 음,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요즘 이제 소점에 가면, 예, 아 예. 어, 이렇게 지금 막 나온 신간 중에, 네, 네. 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잘 사는 것이 복수하는 거라. 아, 잘, 잘 사는 게 복수. 네. 그렇죠. 네.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확히 봤구나. 정확 독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그 장면 하나로, 네. 하나로 복수하는 거야. 그, 그렇게 그렇죠. 아,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야. 그렇지. 그렇지. 뭐 메시지 구체적인 내가 막 언급할 필요도 없어. 에이, 예.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게 담겨 있어. 표정과, 이, 난한 그, 저, 어? 미소와, 음. 그 다음에 이게, 안하고그 다음에, 오늘, 그, 달성 사저에 도착해가지고, 메시지. 음, 4시... 이제 그 전에. 예, 예. 그 전에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거기서, 뭐, 누구하고도 악수를 하지 않고. 그렇죠. 쫙 타고서, 이제, 음. 동작동 국립여증원에 가셨잖아요. 예, 예. 가셔가지고, 이제, 그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헌화를 하고, 이제 분양을 하는 순서. 네, 예, 예, 예. 그렇죠. 그, 헌화할 때그 장면 보셨어요? 헌화할 때, 이제, 그, 누가, 저, 저, 여자. 안내가 있었지. 꼬파오니. 그, 행사 행사를 진행하는 그 사람이 보적을... 여자분이 계셨죠. 예. 그분이, 에, 내가 볼 때는 확인을 한건 아닙니다만, 현충원 직원인 것 같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그 직원이 무슨 말 하는 건가를 하는가를 이렇게 음. 딱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맞아, 맞아. 예? 예? 그렇죠. 예. 그 직원이, 어, 설명을 하더라고. 음. 그 설명하는 목소리가 오디오가 잡히는데, 음. 뭐라고 나오냐면, 어, 화환을 음. 들고 계셨다가 놓으시면, 음.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음.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그, 그대로 또, 또 하죠. 그랬더니, 그, 아, 그러냐 하더니, 이 꽃을 듣고서 언제까지 쭉 밀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 음. 근데, 그러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들고 계시다가 놓으시면은, 그 옆, 앞에 그, 어, 음. 이제 그. 보조하는 사람. 그게 이제 그, 어, 그 진행하는 음. 사람이죠. 자 음. 아무튼 그게, 그게 군인이죠. 현충원에 파견 나오는 군인인가? 의장, 아그러니까 국립 서울행충원은 관리가 네. 지금 이혼화돼 있어요. 예. 대전행충 저, 나는 전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아. 국립 서울행충원은 아하. 국방부에서 한다고. 아 그렇죠. 예, 이게, 국방부. 이게, 이게, 그러니까 군인이야. 그리고 러 그게 의장병도 쓰있죠 의장병이. 당연히 해녀 군인들이고. 음. 근 국립 서울행충원 관리 소장. 예. 또 어, 국방부 공무원이에요. 아. 예. 국방부에 소속이. 급인가3급이 그래요. 아. 예. 국방부 그 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전행총원은 예. 또그도 의장병 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전부 다그 민간인이야. 그건 보은처. 보은처. 국가보은처 소속. 머리도 길고. 아. 그래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던데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 동작동 국립묘지를 만드신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저 백성엽 장군. 백성엽 장군이시죠. 두 분이 헬기 타고. 그렇지. 6.25 전쟁 끝나고 음흠. 이거 뭐 엄청나게 저 전사를 많이 했으니. 그렇죠. 완전 편안하게 모셔야 되잖아. 음. 두 분의 헬기를 타고도 우리나라 헬기가 없어가지고 미팔군 헬기를 빌려가지고 하하. 타고 그걸 둘러보가지고 점지한 거예요. 그게 서울 현충원 자리를. 그 왜냐면 그게 산이 이렇게 나늑하고한걸 보고 안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없어가지고 음흠. 그 정군에 그 군을 동원한 거죠. 그뭐 사단별로 할당해가지고 음. 나무가 서신고 뭐 그래 한 거예요. 지금 서울 현충원이. 그니까 탁으로 나무게 하거든요. 네. 얼마나 그 장소가잖아요. 근데, 그, 이, 헌화를 하고. 네, 예. 네. 어, 그, 이제, 의장병이. 예. 네, 네. 의장대가 그, 이제, 그, 꽃을 옮기는 동안에. 예.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눈길을 봤어요? 유모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그게 뭐, 대하게 이렇게 계시더라 근데 굉장히 깜박거리시더라고. 아, 눈이. 아, 나는 그까지는 못 봤네. <웃음> 그게, 그게 눈물을 참는 거야. 아, 그렇 그래, 아이고, 카라님. 예, 예. 뭐, 뭐, 뭐처럼 오래가 많으십니다. 진정한 참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거기서. 예. 네. 거기서 그, 아, 눈물을 참, 참더라고 참 굉장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처럼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셨겠네 그 눈물을 지금 놓는걸 깜빡해가지고 아, 이렇게 감귤근데그 이제 에, YTN에서 음. 그 연모습을 잡아주더라고요 예. YTN에서 지금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쫙 봤는데 야박 대통령이 눈이 굉장히 눈이 빨리 이, 이 깜박깜박깜박하더라고. 아 격년네.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나온 거야. 야, 음.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제 뵙게 되는 거지. 야, 오늘 가 지금 충분히 제가 참그참 짐작이 그, 그 되네요. 참 뭔가 대한 다 이렇게. 음. 그래서 난 이제. 여담입니다만 우리 이규택 대표님이 음, 난 이제 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은 저는 이제 그 현충원에 가시는 것은 제가 어, 깊이 생각을 못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규택 대표님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이규택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현충원에 가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연륜이시구나. 아. 아이고, 오아시스님, 감사합니다. 아, 오아시스님. 네네. 아 반갑습니다. 이게 연륜이구나. 저, 네, 그러시죠. 예. 예. 네. 정말 이게 연륜이구나. 그게 뭐냐면, 이기태 대표, 대표님이, 그, 1980년대, 예. 87년, 1987년, 소위 말해, 6시항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629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을 할 때, 예. 예. 예. 예. 이규주 대표님이 당시에 감옥에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규주 대표님도 감옥에. 그럼요. 왜, 왜요, 왜? 그때, 이제, 소위 말한, 직선제 개헌투쟁. 아. 아, 오하씨, 지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예. 그런데 그 감옥에 갔다. 이발하셨다고 노래. <웃음> 감옥에 갔다. 야, 갔다가... 얘기하시다. 역시. 네. 관심이 네. 많다는 얘기야, 지금 독자분들이. 네, 네. 아, 인기가 좀 오신다는 얘기야. <웃음> 그 감옥에 갔다, 어, 오시고 나서.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 감옥에 계실 때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감옥에 나오신 게2 그러니까 9구 선언으로 이제 네, 풀려났었는데 네. 감옥에 갔다 오시자마자 그 이천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살아 뵙다는 거예요. 아 심지어 이제 그, 그, 자기 경험에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음. 에, 삼성병원에 나오시면은 음. 틀림없이 어 현충원에 가실 거라. 아. 그래서 자기가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음. 유영아 변호사한테, 그, 현충원에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음.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직 정하지, 정해지지 져 않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저께까지. 네네.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렇습니까? 근데 몇 시간 전에 그 통화를 하셨다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중앙일보를 통화를 하면서 중앙일보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음. 현충원에 가기로 했다 음.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절감한 게 뭐냐면 아 사람이라는 게 경험한 만큼 아는구나 뭐냐면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실 거다 어떻게 하실 거라고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음. 저도 3년간의 참그 집거와 은둔을 했잖아요. 그 억울함 속에서. 음, 네? 네. 그러니까 그 억울한 입장을 당해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저, 제가 또 짧은 기간이지만 모셔봤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한 박근혜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심정에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 그래. 근데, 뭐냐면, 근데 저는 감옥을 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근데 이 대표는 감옥을 갔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은 부모한테 가서, 소위 말하는 그 산소에, 음. 가가지고 이제 절하게 되는 거. 이거 한다는 걸딱이 대표를 알고 계시더라고. 아, 내가 그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네. 감옥에 이제 본인이 있었는데 대해서 자식이 음. 얼마나 그상심하셨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그게 대대 속죄. 아. 뭐 여러 가지가 막 감축됐겠죠. 크흐, 당연히 그럼. 부모님 그 극경하신 부모님한테 가서 자기 불초자식 음. 용서해달라. 크흐, 제가 극치 음. 안 하도록 앞으로 잘하겠다. 뭐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눈을 깜빡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마음속으로 울고 있구나. 응? 뭐, 아, 호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내 그러니까, 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이게, 못난 자식, 눈렇게하지 마십시오. 에이. 그동안 참,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네. 제가 굳굳이 잘 살겠다. 그렇죠. 뭐, 걱정 마시라. 뭐,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한것 같아요. 음. 충분히 제가 참그 공감이 되네요. 다 공감이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헌화 분양을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음. 어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회복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52년생이니까. 예, 예. 지금 70. 70이죠. 71살이지. 우리나라로는데 71. 한, 한, 한죠 70, 70. 아니, 지금 2022년이니까. 아, 우리나이로우1나한한 우리 71, 살이죠 네. 예, 예. 근데 71살의 여인이죠. 그 71살의 여인의, 여인으로 볼 때는 나는 어떻게 봤어요? 나는 이런 한상까지는안 보이죠? 안, 보, 안 보이죠? 60대 초반? 네. 예, 예, 예. 그런데 내가 그 청와대에서 그 모셨을 때의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더라, 이거야. 아. 아. 음. 이렇게 뒤로 탁 돌아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참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음. 그 뒷모습이, 그 아. 뒷모습이, 음. 5년 전그 2017년 3월 30일이잖아요. 네. 그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을 때가. 네. 그때에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세월이 조금 가긴 갔더라고요. 네. 그런데, 역시 박근혜는 살아있더라고요. 살 잘...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저는 뭐, 야, 진짜 참 만세. 이런식, 만세가 이렇게 스토리에 넣을 정도로 참, 그 어떻게 자부심을 줬다고 그럴까요 국민들한테? 아 우리 계룡산 아 위티스님 어깨가 좀 구부시고 머리가 좀 음, 그렇죠. 머리, 머리가 조금 빠지셨죠. 머리 좀 빠지시고 어, 어깨가 좀 구부시고. 그런데 예. 아. 음. 박 대통령이 원래 이 어깨가 구부셨어요. 약간 그렇죠. 약간. 네, 그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그, 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를 이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계시고, 음. 이제, 약간 뭐, 한두 명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할때 보면, 음. 어깨가 굽으셨어요. 약간 다소 고도할게요 이후로... 네, 그때도 이미.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야, 우리 유치수님 대단하시구나. 그게... 어깨가 좀 굽으셨더라고. 네. 머리가 조금 빠시, 빠지시고. 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그 얘기 좀한번 해봅시다. 머리 스타일을 바꾼 거야.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된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머리 스타일이. 음. 옛날에 그 현직의 대통령 하실 때는. 네. 물론 뭐 옆에 그 미용사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거 저 머리를 이렇게 올린 머리로 어떻게 뭐 공, 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그또뭐다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그게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천막 당사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예예. 한나라당, 예예. 그 53일간의 그 이제 사학법 투쟁, 예예. 네? 예예. 이제 그 장애 투쟁을 벌입니다. 예예. 그 노무현 때,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헤어스타일을 딱 오늘 이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나와요. 아 그때도? 네 그때 아 그러니까 음, 어, 너무 가안꾸있다는 거죠 무슨 뭐냐면 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음, 자기의 심경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 하고 여성분들은 좀 헤어스타일 바뀔 때 네. 뭐가 저 맞아요 심경 변화 같은 게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53일간의 투쟁을 할 때에 음, 박근혜 대통령이 헤어스타일을 오늘처럼 바꾸고 나옵니다 아. 거의 비슷하게. 어? 무슨,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어... 오늘 갔던 헤어스타일이 전투행 헤어스타일이에요? 그, 결사행. <웃음> 결사항전하겠다는 거야. 전투의지를 보인 거네, 그 네.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되네. 아, 완전히 이건 전투의지야. 아.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칼럼에. 아, 아이고, 예, 예. 오아시스님. 아, 저는 30대 중반인데. 저희 어머니는 박 대통령보다도 한살 어리십니다. <웃음> 오늘 박 대통령께서 부모님 생각에 울먹이신 것 같던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 보셨구나. 오하시스님. 네, 티트리님.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아, 오하시스님 30대 중반 맞네. 아, 그러시구나. <웃음> 예, 예, 예. 그런데 예. 그때가 이제 노무현 때예요. 어? 네, 예, 노무현. 노무현 때면은 2000. 어, 3년, 4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죠. 한 18년, 19년. 네, 네, 네. 한 20년 전이네. 네, 네. 그때 박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풀고, 완전히 그 오늘과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머리를 촛카트하고 나왔다고. 아, 그러면 머리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주셨구먼. 예. 네. 그, 그걸 알아야 돼. 야, 그 역시 예를 하시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때 칼럼에. 네. 네. 박근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그,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노무현하고 완전 한방 붙으려고 하는 거다. 야하. 나는 그래서 오늘, 음,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복장이잖아요. 네. 네. 그 외투가 이제, 뭐, 한 5년 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좀안 아, 안스럽더라고 저는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 5년 전에 그 그것도 구속 영장 심사 받으러 검찰 출두하실 때 복장 그 외투 그대로 입고 나오셨는데 야참그게 아, 그, 뭐냐면 참그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이잖아요. 예. 그것을 다시 본다는 게 끔찍합니다. 그래 다시 안 입고 싶으시안 안 입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옷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입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투복로 입으시는 거니다내 감옥 갈 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헤어스타일을 바꿨더라고. 자, 내가 볼때야 박근혜 살아 있구나.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도 더 강한 박근혜가 되겠구나. 오케이. 좋은 그런 게 저희들한테 참 좋은 그, 그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답하겠다는 그 결이다. 음. 나는 딱 봤을 때. 음. 근데 메시지가. 내가 약간... 누가 말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대한민국에 나는, 나는 내가 권위자라고 봐. <웃음> 오늘 한번 우리 웃읍시다. 예, 예. 그, 예, 그,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예. 계속 몰입하다 보면은. 그렇지. 당연히 그거 이제 안, 땀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절대 어떤 것도 안 내놓을 거다. 그걸, 그걸 맞았잖아요. 윤석열 지지 절대 안할 거다. 그 해서도 안 된다. 에이. 그리고 다 맞았죠. 에이.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실 때도 음. 지난번에 3월 5일 선거 <웃음> 때에 하셨잖아요. 음. 음. 이걸 보면 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응? 윤자, 그리고. 진짜, 윤자도 안 꺼내잖아. 어,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어? <웃음> 그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어, 오늘 이제 그, 국립현충원까지 이야기해요. 네. 그 머리 스타일과, 국립현충원의 박근혜 대통령을 창배, 하면서, 음. 어, 나는 이끼는게 뭐냐면, 툴들이. 예, 예. 툴들이. 예, 야, 예. 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동감님. 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심리 없이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과 함께. 음. 나는 각오가 있었다고. 그렇죠. 일을 질끈깜 깨무는 순간 느낌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깜박거리면서 깜빡, 아, 그걸 그, 그, 그, 딱, 딱, 아, 그러면서 그러시구나. 순간 내 느끼는 건 절대 내가 이게 어떤 개인에 대한 미화가 아닙니다. 인간 박근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순간 일을 딱 깨물면서. 예. 예,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요시! 믿는데. 그치! 아버지,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내가 절대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응? 응? 창피한 일이, 일이 있도록 제가 안, 안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그 순간, 아! 무서운 결심을 하는구나. 에?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지나친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음. 그 엄청난 모략을 당한 거 음. 나는 이것을 결코 내가 어... 허투루 보낸 세월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내공이 된 거야, 나도. 예? 네? 그게 못지 않은. 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그, 참, 그, 배신, 어, 뭐뭐 그렇죠. 그 군상들 다 겪으시고, 고충을 겪으시니까, 이신 점심으로 이게, 그, 뭐가, 공동점이 좀 있는 것다아 굉장한 결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순간. 아버지, 어머니, 심려 기출로 죄송합니다. 참,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지. 그러나, 내가, 아버지, 어머님 좀 기다려보세요. 어? 라고 하는 그, 그막 그, 막막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그, 추스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응? 네. 응? 네. 그래서 내가, 야, 박근혜한테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음. 근데 그, 그, 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네. 생존계가 되고 그렇지. 그런데 그 그를 보면은 대단한 자제력이 있어 보여 그냥 헛헛트러짐이 하나도 없어 음. 예야아이그 나중 에좀따 이야기 하겠죠 예, 예, 예. 이제 달성 사제 쪽 아, 그렇지 자 그래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말이 길은데 말이 많죠 <웃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웃음> 아. <웃음> 네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대구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현충원에 가신다는 그 일정을 음. 뒤늦게 이제 이 컨펌도 유영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안한것 같더라고요. 음. 그게 뭐냐면 현충원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 네, 예, 예, 혼잡스럽고 그것도 민폐니까. 네, 그런가. 가급적 조용히 다녀가자라는. 현충원에는 그런 많이 안안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였죠. 그냥. 왜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방, 방송에서도 거기 현충원에 들린다고 확정적으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 예. 네.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음, 얘기했는데 음. 그게 내가 볼 때는 유영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음.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음. 그런가. 네, 네. 네. 네. 네, 내 느낌에는. 네. 유영화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철학하게 전하는 거야. 거의 분신인 것 같아, 내가 보면. 예, 역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아, 에? 예? 자, 그랬는데, 아, 오늘 까할 얘기가 많네. 그렇죠. <웃음> 자, 이제 달성에 도착하셨어요. 예. 진짜, 인산 인해를 잃었죠, 그죠? 음. 음. 근데, 거기서, 자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그 네. 얘기 좀 이제 해보자고요. 그게 12시 17분부터 음. 12시 24분까지 네. 이제 그 메시지를 쭉 하는데 원고도 없이 움부도 없고, 그런데 중간에 또 어떤 그, 그 놈이 그저저 기습적으로 그저 소주병을 던졌잖아요. 캬. 그 소주병이 박근혜 대통령 아, 앞에 앞에 떨어졌어요. 이미다. 근데, 그, 그, 쭉, 동영상에 사진이 노는데요. 음. 경호원들이 막 하고, 막, 순식간에 막 했는데. 네. 가만히 보면 박근혜 대통령 딱 그대로 있어요 하나 도 이게 미동도 없어, 미동도. 야 아, 그것도 몸이라도 이렇게 할, 자할수 있잖아. 그럼, 본능적으로. 그런 그게 없어. 딱 그대로 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자 박정희가 서 있는 것 같지?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저, 아버지. 그거 그거 절대 연출할 수 없는 거거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회사 그대로 빼닮은 거야. 아. 유경수 회사가 저격받아가지고 쓰러질 때도, 어, 그 단체는 이렇게 쓰러지잖아.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도 꽤거 야, 저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웃음> 네. 그게 이제, 경호원들이 감싸기 전에.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SSS>, 예, 예. 예. 근데 딱 뭐야 하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예. 딱 그대로 서 있어요 딱 그대로 서 있는데 눈이 아래를 쳐다보고 있잖아 아 눈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웃음> 그러니까 당황하는 표정도 아니고 저게 뭐야 이래서 뭐 눈이 휘둥그란 것도 아니고 딱 아... 하는데 아래를 쳐다보고 있잖아 요 아하 네? 아래 아래 소주병을 보는 거야 아니 소재병 분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 정도의 소요에는 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무섭대 무서워 <웃음> 정말 제는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그 그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은 뭐뭐 뭐, 그냥 지금 뭐 뭐야 하는데 딱본인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아, 아니, 감옥에서 5년의 기적 계속 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 멘탈이, 네, 네, 네. 좀 부서질 수가 있거든. 그럼요. 뭐, 정신적으로, 뭐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정신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는 나왔다고, 나중에. 정신적으로 언스테이블하다. 그리고 아, 뭐 치료를 받았다. 야나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났잖아. 그래. 어떤, 완전히 그, 뭐, 인역당 피해를 받다는 거 아니야. 어? 인민행명당, 그렇지. 가입해 주세요. 피사스에 하... 그랬을 혀 있어요. 아, 야, 배가 배가 티 놓은 놈이 말이야. 복장도 이상한 놈이 뭐뭐4 0대 중반이라는데 참 한심하도. 그러니까 그런 세력에 의해서 탄핵을 당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지, 그렇 어떻게 뭐 상징적으로 음의 세력에 한의 일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딱 거기서 소주병 들고 나오는 놈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소주병 던진 놈이나 한에게 네. 조장하고 죄를 만들어서 엮어서 음. 감옥 속까지 보낸 사람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 놈이 그 놈이야 네. 나쁜 놈들이지 이야 <웃음> 놀라운 이야기네 네. 고툼을 비집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 거야. 그렇죠. 어? 그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가, 이제, 100%가 이른바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익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대 망상증 환자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사, 그, 그, 그, 그, 40대 그 남자가, 예. 복장도 그냥 아주, 어? 그, 주민도 음. 아니고, 뭐, 이상하게. 근데 그, 앞에까지 가서, 소주병을 던질 때까지. 그렇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인데, 그거 음. 참 발견, 인지를 못하나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박 대통령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그러니까. 상조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경호, 거예요. 병호, 이거 진짜 신경 여야 돼. 제가 왜, 박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에, 네. 석방됐을 때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예. 맞아요. 예, 이거 어, 이거 경호, 개, 테러 중요하다. 그그 경계심 늦추면 안 된다. 야, 오히려 감옥 안에 있을 때가 안전했고. 그렇죠, 그렇죠. 감옥 안전하죠. 어, 이게 참 본인한테는 잔혹한 얘기지만 나와 가지고는 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유아업그사조가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다 보이고 도로로에어사가고 이제 도로가 네집앞뒤 뺑두는 도로야 도로 경호상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요 어. 취약해요 취약해. 취약한 거지 네, 취약해 그리고 요즘은 드론이 있어가지고 네. 막말로 그냥 위에 폭탄 실어가지고 던지고 끝나는 거야 <웃음> 아무나 할수 있는 거거든 그 문재인 대통령 테이머의 경호 인력이 뭐 얼마더라? 그래? 6 0 명이야 네. 예와 그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한 거지 청와대 아, 전체 한 100명, 또 요즘 경호실이 뭐, 1년이 늘어가 한 300명 된다면서요? 경호실 이렇게 늘렸어요. 늘리고 뭐, 3억 들여가지고, 그 앞에 그, 나무 심었잖아. 나무 심는, 양산, 경남 양산에. 양산에. 완전 음. 아방공처럼 해가지고 말이야. 어.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자하고 비교하면 참, 이야, 참, 참. 근데 딱 거기서, 경호원들이 이제 감쌌죠. 예. 예. 근데 그 경호원이 감싸는데 그 여자 경호원 <웃음> 제가 저도 안면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그 여자 경호원이 예. 박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대검찰청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음.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그렇죠 그리고 박 대통령을 이제 박 대통령이 구속 영장에 첨부되면 할 때도 수행했어 그그 그, 그렇죠. 그, 대, 이제 그 영장 영장이 이제 발부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네. 발부를 했잖아요 네. 그럼 고순간 그 청와대 경호가 끝나는 거거든 음흠, 맞아. 끝까지 경호하는 사람이야 그경호 했던 네. 여자 경호관이 뭐야 요깡나타나도말난 그래? 엄청 반갑더라고 <웃음> 아이고 정말 반갑죠 그죠 야아저경호는야참 나는 아자 박근혜 대통령 임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끝까지. 나는 그 개인적으로 그 경호관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 청와대를 나갔는지. 5년 응. 만에. 5년 안보이시니까나 이거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네, 청와대 이제, 알, 이제 알잖아요. 네. 뭐. 이 경호관들이 자기가 모셨던 음. 대통령인데 네. 모시다가 말이 그렇지 <웃음> 그 감옥에 가는 꼴을 본 거야. 네. 네. 네?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첫 번째 청와대 경호실장이 박상범 실장이었어요. 박상범, 예. 네. 근데 그 박상범 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죽음을 수습한 그 경호관이 잖아요 맞아, 맞아. 수행 과정. 네,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이 과거에 만취가 되면, 음. 박정희 대통령을 등에다 업고 음. 그 관저까지 걸어갔던 양반이 박상범 경호실장이에요. 네, 네, 네, 딱 고사기예요. 그렇죠. 네.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아로 t 시고 정말 엘리트. 찾아보기 어려운 분, 분이지. 네. 그분을 그분이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사를할때 네. 그분이 이제 청와대 경호시장 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의. 에 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모시던 분이 결과적으로는 음. 김재규한테 의해서 시해가된 거야. 사살이 된 거야. 네. 음. 근데 상징적으로 이제 YS가 이제 딱 그... 경호실장에, 응? 음. 어? 음. 이제, 그, 발탁을 한 거지. 음. 아, 충전해 정말 대한민국 경호, 이 세계를 만든 사람이거든. 응? 음. 음? 예. 그, 그러니까 ROTC 출신으로 그 경호실에 들어와서, 음. 대한민국 경호체제를 완전히 선진화시킨 음. 그 분인데. 음. 음. 맞아요. 이야기가 뭐빗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앞에 딱 하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그때 그 여자 경호관. <웃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검찰청사로 들어가는데, 뒤에 <웃음> 네. 막 깔아가는 그 여자 경호관이 있었잖아 아, 그딱 보니까 그 나도, 저도 반갑더라니까 아, <웃음> 정말 눈물 나는 얘기가 눈물 참, 나 그래. 어? 오늘 알던 참. 네네. 이야, 그래. 정말 이야기가 끝도 없이인데. 근데 그 얘기 좀 합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그 그 뭐야 연설이 아니라 그 이제 스피치 중에 예, 예, 예.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그게 핵심이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은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예.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못다 이룬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음. 이게 핵심, 오늘 메시지 핵심이야.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얘기야.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음. 그냥 안 읽겠다는 거지. 그리고 작은 힘이라도 하, 보태라는데, 그 힘의 내용이 뭐냐. 음. 그거는 뭐 전혀 밝히진 것도, 근데 추측할 뿐인데, 음. 어떤, 어, 힘이라도 힘이 된다면은. 그렇지. 자기가 못다 이런 꿈을 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근데그 다른 사람이 못다 이런 꿈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 이게 핵심이야.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음흠. 종편 이런데 막 예를 들면 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연해가지고 <웃음> 그거를 학대해서 하지 말아야 또. 지 뭐라. 한다. 벌써 경계심을 딱 드러내는 거야. 아.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시나? 음흠. 뭐, 이런, 그, 생각을 했겠죠? 헤헤 나도 모르죠. 그런데. 웃기고 있는데, 직업 나간다고.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음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돕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지금 윤석열 아니, 김재원이가 도운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명예회복이 되나? 그 윤석열 인수위 쪽에서 계속 이야기 오잖아 음. 예? 뭐, 헬기를 타고 찾아뵙겠다. 뭐 또는 뭐 다음 주부터 지방 그게 있는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다음 주에 가서 그 예방하겠다는 식으로 음, 음. 그리고 뭐 취임식에 초청한다는 동기. 한마디로 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요 예. 뭔가 이게 불안한 거야. 음. 왜그뭐좀 비유가 뭐 XX 뭐집발 지린다는 얘기 있잖아. 그러한 것이, 일단은 계속 드러나는 거지, 지금. 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자기들한테 또 뭐, 해를 주는 거 아닌가? 음. 이런 경계심이 계속 노는 거야. 그리고, 계속 지금 뭐라 고 그러냐면은, 어, 오해가 있었다면, 부, 부, 풀어야 된다. <웃음> 아, 그, 그 오해를. <웃음> 아니, 누가... 사람을 다 죽이다 싶어 해놓고? <웃음> 어? 하하, <웃음> 이야.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계속 하잖아 지금 아... 오해가 있으뭐 풀어야 된다 뭐 아, 무슨 오해야? 그러니까 자기를 그 자기들 그, 이게 뭐 그뭐제발지르는 거야 지금. 아, 그 그러니까 불안한 게 지금. 한마디로 뻔뻔한 인간들이야. 그게 지, 지, 지금 김재원 그... 완전 철면피야 아... 지가 갑자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어 뭐처럼 나오는 야저 진짜 저아왜 그래 정말. 어, 정말 논평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논평할 가치가 없는 인간. 어? 이야, 박근혜 대통령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게, 소위 말하는 검사, 음. 검사, 기, 김재원이잖아요. 예. 예, 예. 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을 얼마만큼 인정했냐면. 정무소생 했죠? 정무소뿐만 아니라, 시야. 검사 그만두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때그 공천준사람이 박근혜야 경북의성에 의성에, 의성에, 의성에. 많은 말이 나는데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서 올라오니까 음, 한나라당에 부정부패 척결 위원을 시킨 거야 음, 완전 생짜배기 검사한테. 그래가지고, 김재원이가, 당시, 김동룡, 김동룡 부인이 뭐, 누구한테 돈을 얼마 받았고, 박성범 뭐, 부인이 어떻게 됐고, 많은, 음. 그걸, 김재원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 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김동룡 날리고, 박성범 날렸잖아. 그때, 그, 박성범. 박성범. 박성범이 앤카. 누구죠? 그니까. 아이, KBS 앵카. 아, 앵카. 나당 왜, 깜빡깜빡 하셔, 왜. 아, <웃음> KBS 앵커 하면서, 어, 그, 또, 연대 대통령. 전세 대도 멀쩡한데, 깜빡깜빡 하시면 멀란하지 아, 박성범이란, 그, 공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완전히 출당을 시켜버렸지. 아. 예? 네? 당대에 박성범 같은. 갔더니...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박성범. 안 돌아가셨을 거야, 아직. 아니 돌아가신 응. 문... 갑자기 돌아가신 문제를 얘기했지. 그 <웃음> 모르겠어요. 어. 응. 네네.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김재원이가 오늘까지 있었던 거예요. 정무수업까지 하고. 응? <웃음> 아이 그런데 말하는... 가장 먼저 윤석열 나팔 불었던 게 김재원인데. <웃음> 아그 어? 사람이 그랬잖아요. 응. 오해를 풀고 응. 국민 통합에 좀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오늘 오늘 그럼 오늘 트립이 나와가지고 그럼 와이팅그면 이제 명예 회복을 돕겠다. <웃음> 그래서 가 내가... 명예 회복을 어떻게 도와? <웃음> 그래서 아, 쥐가 내가... 도와주는 오히려 박 대통령 명예가 떨어지는데. 그렇지아 그래서 내가 솔직히와이 방송용으로 책당한지 뭐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가짠다는 생각이, 가짜아 아. 저, 이거 가는 놈이다, 지거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 아니, 방송용어에 가짠다는 게 뭐가, 드, 뭐가 잘못된 뭐 잘못된 거야? 왜냐면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 아 <웃음> 이야. 이, 이 수준 높은 윤창중 칼럼시상 TV에 또, 혹시 그, <웃음>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웃음> 이야. 또, 우리 독자분들이 수준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양식이 계시고. 그러니까, 방송이 조심, 말을 순화된 얘기를 해야지. <웃음> 하여튼 박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도 어 제가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근데 드리겠습니다. 데 오늘 거기에 보면은 한오에아닌한이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저사자 앞에 모이신이0여 명? 하여튼 그뭐 말도 숫자. 안 되는 숫자보다 그게 이제. 뭐. 정치인들이 보이더라고. 음. 한교환전 총리. 아, 그 앞에? 최계환 총리. 그, 저, 오늘, 그, 저, 삼동명은 앞에. 네. 예, 예. 그래서 조윤선. 조윤선. 뭐, 민경욱. 네. 뭐 하신, 감사합니다. 음. 네네. 이렇게 보이는데. 음. 그 분들이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다 자기들 밑에 부하했잖아요. 악수라도 할만한데, 그냥, 그냥 사자로 들어와버리시더라고. 그리고 또 따라와서 뭐차 하나 한잔 하자든가 할 수, 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일치 없어. 어림없는 소리지. 안녕히 가세요. 뭐, 그거 같은 기분. <웃음> <웃음> <웃음> 물주화에 있더라니까. 음. 나 그걸 유심히 봤거든. 네. 그 자체가 보수의 지형이 요동친다. 요동치는 거죠. 네. 오늘 이 메시지, 음. 그 모든 이게 저, 저, 저, 저, 저, 저 모습, 표정, 복장, 예? 어? 음. 그 다음에, 걸음걸이, 그 다음에, 뭐, 해프닝, 뭐 이런 게, 테러, 그것에다 의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예.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요, 음. 보수, 지행이 요동칠 거다. 음. 그것이, 그, 뭔가, 이게 딱, 보, 그, 던진 거예요. 네. 신호탄이 신호탄. 신호탄, 나호탄 뭐. 신호탄을 쏴 올린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음. 이 보수가 지금처럼, 뭐, 수박보수, 뭐, 음. 뭐, 소위 위장보수그 음. 다음에 뭐, 뭐 조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말이야. 음. 근력에 그냥 따라서 그냥 막몰리다니고 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지조 지키는 보수, 그냥 이게 4분 음. 5일 돼가지고. 음.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 부터, 당대표 부터, 음. 예. 완전히 이거, 저, 저, 사실 보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어, 신을 하고, 그 재생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예. 누가 하든 간에. 예. 그러니까 그 깃발을 들고, 보수를 재신시키고 국민들한테 뭐 희망을 주, 주는, 어야 음. 되는데, 그 구심점이 없어, 지금. 하. 근데 그걸 누가 할 거냐?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할 거라는, 우리는 그걸,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하면 안 되지만은, 이분을 음. 통해서 그래도 뭐 희망의 그, 저, 어? 불이 보이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예. 내일 아침에 또 얘기를 하고, 하고요. 네, 네, 네, 네.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 신동보 제동님의 그 오리지널 전공. <웃음> 전공은 아니고. 네, 네, 네, 네. <웃음> 그 전공이라 할 때는 그냥. 그렇다고 아,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 예. 그, 자, 보세요. 그할 얘기 많으시죠? 할 얘기 좀 많으세요. 아, 이 얘기도 좀 하셔야 돼 예, 예. 자, 한마디로, 윤석열 당선인이 예, 예, 예. 청와대를 해체하고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발상. 이걸 한번 좀, 총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그, 정상적인, 그, 상태 아니야. 정,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아, 정신이? 이게 아, 윤석열, 정신? 윤석열 당선인이 정신 상태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정상인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아.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동,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래가지고, 그 예비비, 이거 그 저, 국무회의 상징도 안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완전 이제 계획이 어긋나 버렸는데, 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봐야 돼요. 음. 왜 청와대를 단하루도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어 국방부를 그냥 들어가겠다. 허. 근데 왜 그러냐 보면 이게 저 차보 국민하고요. 허. 소통이야. 주 하도가 국민과 소통을 팔았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 저, 저, 윤석열 음흠. 정부에 마땅한 브랜드가 없어요, 사실은. 음흠. 그러니까, 대선 내내 내쉬운 거는 공정하고 상식이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국민들 귀에 그냥, 따가리가 음. 앉을 정도로, 음. 공정상식을 외울 정도로 대버했잖아 네. 공정상식으로 계속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 그, 그, 그 시효가 뭐 지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게 음. 없는 게, 딱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야. 국민과의 소통. 그거를 명분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브랜드 하는데, 어 청와대 이전. 이게 음. 좋다고 소재로 삼은 거죠. 첫 번째 기획 상품으로? 했는데, 이게 망, 자가 들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 그런 게 왜냐, 왜면은 음. 국민과, 국민을 팔고, 소통을 내세웠는데, 네. 자, 국민이 언제,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요구한 적이 없어. 요구한 적이 없어. 지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강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문재인처럼. 근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 어, 대통령 당선되고 보니까, 강문 음. 이전은 재앙이더라. <웃음> 아무 검토 안한 거지. 완전히 주목구구시를 아, 아, 아. 한 거야. 과문으로 가겠다고 한건 완전히 주목구구시기로 음. 자기가 실패를 해서 네. 과문 이전은 재앙 수준이다. 었 이렇게 제가 실패를 했잖아. 요 아. 그리고 갑자기 대한으로 수준을 한게남들시 국방부를 이전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네.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이전은 더 재앙이야. 아. 두고 보십시오. 이거 어. 완전 재앙이야. 이미 재앙이 시작됐다니까. 어. 국방부 이전이라는 이 악수를 꺼내는 바람에 이미 더킬수 없는 상황이 됐어. 이미 국방부 합참본부와 수방사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응? 북한은 막 지금 ICBM 쏘고 어. 어? 미사일 발사하고 난리 이거를요. 이거를 지금 그 이거 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철회 뿌리는 거야. 음. 백지야. 음. 런데 백지를 못할못못 하잖아, 지금. 너무 매질러가지고, 네주 담을 수가 없어요. <웃음> 그러면 이게 결, 지금.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은 폭군으로 끝나는 거야. 음. 국방부 자체가, 국방부 이전 발상 자체, 네. 이 저, 저 공헌 자체, 약속이 음. 음. 재앙이 돼버린다제앙 재앙. 두고 보시라니까? 용산 재앙이다. 아니. 용산 재앙이 되는 거잖아.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네. 설명을 해보자 이미 재앙이 시작됐다고. 왜? 왜 자, 재앙이 생겼어? 자, 이게 지금, 그, 그맹분을뭐냐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반드시 돌려드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 근데 자, 지금 본인의 최신 자체가 그 자체가 제왕이야. 제왕이야. 제왕. 제왕 위에 제왕이야. 어, <웃음> 자기의 논리를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그 미를 붙인 이 자체 제왕적 제왕적인 걸 하고 있거든. 음. 아니. 대통령 당선인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지. 예상권도 없이. 이거 정확하게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잖아요. 네.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초법적으로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얘기야. 네. 아무런 자기가 권한이 없어. 음흠. 그럼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것도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네.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딱내는 거야. 이거는 안보 공백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걸 할수 없다. 어물이다 네. 순리가 아니다. 음흠.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이 물건 도 가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절대 윤석열 당선인을 원하는 대로 그렇지 시다발이 그거 그러니까 좀 막말 얘기해서 시다발이지 못하겠다. 음흠. 근데 정부 책임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문제인 몰라난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책임되느냐 책임도 책임이지만 윤석열의 그 집무실 이전이 음.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받고 있다는 걸딱 파악한 거지. 그래가지고 윤석열 주통수를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안보 얘기를 한 거야. 안보 얘기를. 그니까, 그, 단수지 그게, 그러니까 진태, <웃음> 아마디로 진태 양난에 빠져버렸는데. 그렇지. 이 완전히 윤석열을 진태 양난으로 빠뜨려 놓은 거야. 근데, 애라 그래. 모르겠다. 나 돌격 음. 앞으로야, 지금 윤석열이는. 그건 돌격 앞으로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청와대에서 그래 하니까 두 시간 만에 김은혜, 그, 인수위 대변인이, 응? 얘기했잖아요. 통일동에서 그냥, 그런 뭐, 그저저 이전에 안 되면은 심지어는 안 되면은 통일돼서 계속 일부 뭐저저 대통령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음. 통일돼 오늘 무슨 이야기까지 뭐 간이침대까지 갖다 놓겠대 교통 뭐 이런 게 혼잡 이런 게 <웃음> 심지어는 간이침대 갖다 놓겠다 어어통일동에돼 네. 그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어린애들 있잖아요. 음. 떼서는 거 있잖아, 때막 고집해 막어안 되면 막막 막 백화점에서 들어놓고 말해지어도안 아... 사주면 막 그러잖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유치한 거예요. 자, 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안 맞는가? 보수주의자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우리가 실패를 지금 해라 이렇게 아니야, 우리가... 절대 아니지.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됐으니 음. 제발 좀 잘해가지고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진짜 일단 안심이 되고, 예. 일상 생활에서, 일상에, 그, 편안하게 이생활할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불안하게 해버리면, 니까 불안한 거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이러다가는 이게 저, 저, 윤석열 정권이, 지금, 지금 저, 이 당선이 발표는 한지 벌써 오늘이 저, 딱. 그렇죠. 2주가 딱, 지났는데. 2주지, 2주. 아, 2주 동안 무슨, 뭐가 기억이 났습니까? 저는, 이사하는 이야기 하고요. 예. 먹방, 음. 범죄와의 전쟁 때뭐쫙그 그렇지 그늘이고 막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거도 어느 또저 TV에서는 그렇게 또 묘사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하아. 배려대로 그러니까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렇지. 먹방 먹방 생각하기 나는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보는 동안에 음. 맨날 여기 가서 김치찌개 먹고 오늘 뭐 일처리 아, 식던가 아. 하고 뭐 음. <웃음>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 될 사람이 네? 좀 품격에 맞는 음. 대통령 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음. 맨날 그냥 뭐 먹방에다가 막 하고 뭐 김치찌개 이어지고 음. 막 기다 끓리고 말이야 어그리서뭐 그래 너는... 이사는 그 외는 그렇지 기억이 남는 게 없고 대통령 후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음.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인수위 밖에 한개국방부 이전할 때 둘러본 거 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직접 브리핑 한게 이전 이사하는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나머지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아니 요 어떻게 국가안보의 이 상징이잖아요 최고 사령탑이야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예. 그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경향신문 칼럼 보고서 결정하냐고 어? 아니 그 전에 어. 이 비하인드 스타리를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10일날 국방부 출입 모 기자가, 네. 국방부로 그냥 가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3월 10일에 그 얘기를 듣고, 3월 14일에, 음흠. 그, 청와대 이전 TF 있잖아요. 그 수위에. 음. 그게 모 자, 장군 출신이 음. 국방부다 연락해가지고. 아, 무슨 모야, 모는 김영현영이 어. 그 3월 말까지. 아니, 이거 같은 군 출신이라고 봐주면 안 되지, 이걸. <웃음> 봐주는 게 아니고, 네네. 하여튼, 3월 말까지, 저, 국방부 이전해라. 하. 허... 예, 통보해버다는거 아니야. 아니, 결정되기 전에.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3월 20일 다지니. 날, 저, 대통령 당선, 유, 저, 저, 예? 어? 이리, 그,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3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다음날, 이거 어, 안 되겠다. 이거 무리다. 이거, 저, 저 예비비 못 해준다. 네. 안보 공격으로 된다. 뭐, 이래 하니까, 3월 2 1일날 김은혜와 인수위 대변인이 또, 아, 그러면 뭐 통일도해서 그냥 일하겠다. 네. 이런 소리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가 되니까, 뭐, 보안 저, 저, 경호, 안그 다음에 안보, 그 다음에 위기시 진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어디서 철하느냐? 하 음. 그러니까 이게, 김은혜 대변인이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 그랬거든. <웃음>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 한두 분이 아니야. 응. 음. 그런데, 그러면, 위급 상황 생겼을 때. 예. 국가 위기 상황 어떻게 하느냐. 응. 상황을 어디 치라니까. 아, 그때는 또, 오늘 말이지 뭐랬는데, 청와대 빵커 사용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아니. 아니, 그거 <웃음> 어디까지 구나 그렇지. 청와대 완전 개방하겠다 해놨고. 그렇지. 완전이라 완전 개방 야, 완전 개방했겠지 청와대 빵커까지 다 개방한다는 얘기 음. 있잖아. 봄꽃이 치 그런데 이게 또, 빵커 사용, 이는 식으로 또, 이게 왔다 가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완전 정신 빠진 사람들이야. <웃음> 완전히, 이거, 돌았지, 돌았지. 아, 국민들한테 그렇게 새 정부에서 약속을 철동 같이 했는데, 하루도 안 돼, 또 바뀌네? 아, 아까 얘기했지만은, 광무 시대를 열겠다고 해놨고, <웃음> 광화문 당선되고 보니까 재앙이다 재앙적 소주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한화들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잖아 사기지 완전히 사기야 사기 어. 그러나 표가 아살아살아 아니, 됐는데 아니 24만 표가 윤석열 당선인이 후, 대선 후보가 음.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그것 그 때문에 24만 표 중에 상당 부분이 찍었을수도 몰라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 아, 그런데, 국방부를 갔다가, 그, 거기, 저, 밀리터리 컴플렉스 거든요. 네. 국방부라는 게 제가 잘 알아요. 그, 지금 국방부 신관은요 네. 국방부 본부가 저, 저 청와대 들어가겠다는 게, 2003년에. 거기서 근무해보시잖아요. 그 주목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합참 정보작전 과장할 때, 음흠. 제가 지금 우리 과를 그 국방부 지금 신관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2003년에. 2003년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그렇죠. 그런데 2003년에 국방부 청사가 신축된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19년 된 건물이네. 그러니. 거기에 내가 1호 입주야 입주. 입주. 아.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구조를 잘 알아요. 아니 대통령군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도 국방부가 쓰던 건물을 <웃음> 다 나가라 해놓고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 그런데 그게 예. 솔직히 그 어울립니까? 아 어울리지 않지. 국방부 건물 자체가요. 아. 왜냐면 이게 저 설계부터가요. 그렇죠. 굉장히 위압적으로 돼 있어요. 아 위압적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걸 보면 국민... 한마디만 기분이 나쁘지. 거기 청와대가, 청와대가 민간인이 볼 때는 음. 군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위압적인 건물에 국민 위에 굴림하듯이, 아니.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네.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해놓고더 제왕적 권력의 상징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로, 국방부로. 예? 그게요, 국방부 네? 국방을 가서 보세요. 그렇죠. 그 강남 쪽에서 보면요. 네. 하,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아니, 국방부 그 건물은요. 그 그렇지. 천명이 너무 한데 천명이. 예, 예. 근데, 청와대가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공약. 320명 수준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320명이 왜세배 이상 되는 건물에 들어가냐고. 1000명이 쓰는 건물에. 1000명이 쓰는 건물에 음. 네. 그럼 320명이 들어가면 국방부 상계층 정도 면 되잖아요. 네네. 산술적으로 음. 그걸 왜다 차지하냐고. 국가 자산 낭비야. 그리고 거기에 10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음. 그 위압적인 건물에 왜 들어가느냐. 그리고 국방부 안에는 음. 지휘 통제실이 없어요. 하. 합참이 있다고 옆에. 그렇죠. 합참을, 또 10년에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예. 합참이 따로 떼어나갔거든 예, 예. 거기 그러니까 합참이 지휘 통제소가 있는 거죠. 지휘 통제실이 있죠. 있고. 거 완벽한 그다음에. 연합 CFI 체계가 다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죠. 연합 c 4 i 체계.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그 브리 아침에 브리핑을 해. 네. 예? 네? <웃음>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네. 국방부 장관이 네. 합참 지지 통제실에 와서. 아, 와서. 브리핑을 받아요. 국방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는 없어요. 국방부에 <웃음> 이통계소가 있는 게 아니라. 간이 뭐 상실 같은 게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종합적인 연합 실패의 체계가 안돼 있어요. 네. 그 소위 KZX라고 그러는데 예, 예. AKZX라고 그러는 연합기 음. 통제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아니 그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씨가 합참 본부장까지 한 사람이 작전 사람이잖아. 본부장 작전 본부장까지 한 사람이 그럼 합참지 통지실 얘기하는 같아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국방부에 그 워룸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 그 국방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착각한것 같아요. 착각이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기본이 안돼 있는 거지. 윤 당선인 인수에서 발표한 거는 음. 국방부 신관에 본관에 청와대를 옮기고 예. 청와대라 가고 이제 대통령실을 옮기고 예. 그다음 에 국방부 그 본관하고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평양한처럼 모에 그래. 그래. <웃음> 네. 독립되고 이렇게 예. 한다고 그랬거든.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저 합참에 가서 지통신을 저, 저, 지 사용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국방부에서 지통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야. 그렇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뭐라고 했냐면 국방부에 있는 벙커를 쓰면 된다 했던 택, 거야. 소리. 근데 지금 우리 제동님 말씀은 국방부 안에는 그냥 벙커 이 워룸이 상황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고 합참본부에 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합참하고 국방부 같이 있는데. 그렇죠. 국방부 빵가 따로 있고, 합참 빵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휘통지. 그... 그러니까합참에서 하고, 네. 국방부 장관이 매주 원료를 가서 부리시을 받고, 그렇지. 사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왜 청와대가 어떻게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으로. 군사 지휘통지 그럼 그런 있습니다. 논리라면 윤석열 씨가 합참본부에 있는 지휘소에 가서, 호기자는 굳지 상황을 전 해야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런데 청와대가 국방부관을 차지하고 울타를쳐가지고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 잘 모르는 게 거기에 네. 국방타운이잖아. 거기에 음. 12개 무려 16개 부대가 있어요. 지금. 16개 부대가 그 있다고. 지금. 무려 6,5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 거기 안에, 안에. 6,500명이. 그거 다 쫓아내야지. 근데 청와대가 그걸 떡 차지했다? 음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용산에 육군참모총장, 내가 이거 다 알아요. 응. 음. 그 한남동 공간에, 제가 또또 네. 또 참모총장 수행보관을. 아, 그렇지. 그때 해군참모총장인 공간이, 음흠. 육군참모총장 공간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웃음> 그렇죠. 구조를 확실히 알지. 음. 그래, 육군 참모총장 저 확실히야,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웃음> 그래, 그저 저 저녁에 행사 없는 날은 네. 육군 총장 공간에 그렇죠. 부관한테 놀러 와고래. 그래서 그래서 뭐저 한자리 하고 말이야. 아. 그, 왜냐면 행사 항상 그렇게 많이 같이니지 속, 속도로 육군 총장 공간 구조를 알아요.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공간을 만든다는거아 한다는 거아니 관절을 만들겠다는 거아니 웃기는 거 거야, 웃기는 거야. 어? 그리고 그 앞에, 앞에 이제 해군참모 총장 공간이. 예. 거기 쓰다가 예. 제가 6개월 근무를 하고 1년은 대방동으로 옮겼어요, 공간이. 음.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아 거기 그 대방동에 해군무무 음. 뭐 가까운 데 그냥 옮긴 거. 그걸 부지를 다 해줬어. 예. 그래서 공군 그 총장 공간하고 같이 있어요 앞뒤집으로. 끝날 음. 또 대방동 공간에 육계를 근무한 적이 있는데, 자그 연합사 부사령관이 들어가 있어요. 야, 지금. 그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하고 음. 육군 총장 공간하고 마주 보고 있고, 하하. 육군 총장 공간 바로 위집이 음. 합참무장공간이야합참무장공간 음. 근데 합참무장공간보다 육군 총장 공간이 조금 넓어요. 음. 그 안에 공작채도 키우고 막 그래 약간 아. 잘 되어 있어요. 그게 1이십이 아. 아. 사태가 그 그렇죠. 정승호. 야 구조로 잘 알아요. 정승호. 거기에 그래. 대통령이 들어와 살겠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아, 뒷집은 합천 모양이고 앞집은 연합사 어. 부사령관에 살고. 그렇죠. 그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왼쪽에는 국방부 장관 공원이 있고, 음흠. 그 조금 더 들어가면 해병대 사령관 공원이. 그렇죠. 그래. 그렇죠. 한남동 거 전부 쳐가요. 네. 해병대 땅이야. 아.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해병대 땅이야? 어떻게 보면 더부사 하는 거야. 음. 그 외에는 뭐가 있느냐? 외무부장관 공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장 공간까지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전부 해병대 땅 그냥 거기 한남동 공간 전체 경기를 국회의장도 있고. 그렇죠. 국회의장 공간도 그로 옮겼지. 한남동. 그때는 내 있을 때는 국회의장 공간이 아. 그걸 누가 갱별하느냐 해병대하고 갱별해 맞아요 맞아요 해병대 일개 중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국회의장 공간도 새로 쳐가지고 원래 이게 국회 안에 있었거든 근데 그 안에 음. 대통령 공간이 있다는 얘기야 하... 웃기는 이기야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을 내쫓고 쫓고 거기에 대통령 내외가 사신다는 거 아니야 웃기는 얘기야 에? 웃기는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한다는 거야 거기서 정승호가 체포돼 가지고 총마다 죽을 뻔했던데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사 가겠다는 네. 국방부는, 그게 일제시대 전에, 조선시대 때, 음. 공동묘지에따는거 아니야. 그치. 공동묘지. 공동묘지. 한쪽은 공동묘지고, 한쪽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체포된 억이고. 그게 근데, 무슨 풍수지리가 맞냐고. 그런데 출퇴근하는, 생활을 해보세요. 네. 출발해가지고, 공원에서 쭉, 사모터 쪽으로 올라오다가. 그렇죠. 자회전 해가지고 이태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출퇴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국방부 들어갔는데, 자, 국방부 정문을 들어가면요. 음흠. 이게 국방부 영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차가. <웃음> 근본적으로. 아, 그래요? 어. 그래, 아니면, 저, 그, 저, 저, 길이 없어요. 음흠. 그러면 국방부 구강 앞을 지나서. 예, 예. 신간 쪽으로 쭉 가면은. 음. 오른쪽에, 저, 저, 육군해관을 거쳐서. 음흠. 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국방부 신관 있고 오른쪽은 합참 아 있고 아아아아아아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국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하아아아아 대통령이 같이 그냥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청와대 직원들 이거 출입 통제 이거 어떻게 하지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웃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국방부 영내로 저저 국방부 음. 영내 1 6개 부대가 있는데 음.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저 음, 문을 빨리 또 어, 후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예예. <웃음> 예, 예. 문을 새로 내야 돼. 음.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에? 대통령 출입 그 청와대 직원들 네. 따로 출입하고 음. 하, 하도록 빨리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후속적인 문제. 네, 네. 우리 심도보 제동님, 예. 우리 고무님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음, 결론이 제가 저 청와대 이전 TF의 인수에. 아. 두 사람 다 제가 알아요 저는. 음. 두 사람 다윤환농이하고김영현 장군을 아니. 다 아는데 음.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예. 제가 저 3월 19일에 예. 문자로 보내서 예. 음. 윤석열 쪽하고 대안을 내가 제시했다고 윤석열 쪽하고 또 내통하고 계시는구나 내통이 아니고 아. 전혀 몰라요 아. 그냥 너무 걱정스러워서 아. 대안이 뭐예요 대안을 내가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음. 지금 청와대를, 네. 왜냐면, 백악관 웨스팅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웨스팅, 지금 모델로 삼았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백악관 웨스팅은 지금 그 이, 이전하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청와대의 그 본관하고 저쪽 여민관 비서관동하고. 예. 거리가 고 많이 떨어져가지고. 음. 그래서 아마 한 15분까지 걸린다고. 네, 네. 예. 그 내부 소통이 안 되잖아. 음. 즉시 지금 보고도 쉽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백악관 웨스팅 모델은 그거 아니다. 그렇지. 지금 본관 옆에다가, 저, 백악관 웨스팅하고 해랑으로 연결된 건물이 있어요. 예, 예. 그, 아이젠 하워, 익세큐티브 오피스 빌딩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 저, 미국, 그, 2000년도에, 미국 관대 다닐 때, 음. 웨스팅 가, 아, 저, 저, 저, 그 비, 행정동에 가서, 음. 하루 종일 있었다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음. 그리고 NSC하고 토의도 하고, 음. 그 다음에 국가안보부장관하고 토의도 하고, 예, 막다 예. 둘러봤어요. 음. 근데 구조가 눈에 선한데, 지금 네. 어, 그 본관 옆에 예. 행정동을 신축을 해라. 그렇죠. 신축하는 거 얼마 음. 안 걸리지. 하고, 저여민관 이런 거 음. 전부 다 음. 개방해버리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음. 그, 아주 경치도 좋고, 아니까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부분을 국민들한테. 예, 네, 돌리 공개하면 되는 거야. 그 빵카하고. 어, 간단한 거야. 그 다음에, 저, 행정동 치어서 예. 그, 봉관하고 해락으로 인기시켜버려라 그렇지, 그렇지. 바로 걸어가서 그냥 한 1, 2분 에갈수 있도록. 네. 배양안처럼. 음, 그, 이제, 지금, 국가위기관리센터. 음. 그, 빵카라는 거. 음. 월룬이죠 예. 그게, 이제, 그, 지금, 여민관. 음, 그, 비서동. 응. 근데, 여민관 구조 좀 알거든요. 예, 있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결될 수 있는 회랑만 만들면 딱 끝나는 거야. 그렇게 그래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거그 다음에, 백악관 웨스트 윙 있잖아요. 예, 예. 웨스트 윙 규모가, 음. 지금 본관보다 작아요. 다, 다 그네요 음. 근데, 백악관의, 저, 중앙에는 숙소예요. 음. 대통령 가죠. 예. 근데 웨스트 윙은전저집무실이란 말이야. 오블 오피서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 음흠. 그다음에 옆에 비서실, 그다음에 비서실장실, 음. 국가 안보 보좌관, 네. 선인 공문 대변인실 정도가 딱 있다 고 네. 고 네. 어? 음. 이스트 윙은 뭐냐? 그렇지. 거기에 기자실이 있다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음.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이스트 윙거기에 대한 관광객들도 이스트 윙은 개방해. 다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넌나 네. 가서 구경도 했다니까? 사진이 걸렸잖아.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청와대 본관 규모가, 네. 웨스트빙보다 훨씬 큰데, 그렇죠. 왜 거기에 대통령하고 부속실만 있느냐, 이거야. 음. 그게 뭐, 쓸데없는 공간이잖아, 이런 그렇지. 회실 아, 심지어는 병학관 웨스팅 안에 국무회실까지 있어. 그럼, 그럼. 그런데, 지금, 본관 안에요 지금 본관, 소위 말해 그 집무실이라는 거. 그렇죠. 그 본관 자체를 그대로 소... 활용해야 돼. 그 활용 구조를 음. 바꿔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 안에 비서실장실, 예를 들면, 네. 대악관식으로 음. 국가 저 안보실장실, 음. 뭐 경호실장실, 음. 뭐 대변인실, 음. 뭐, 뭐. 다 집어넣으면 돼. 심지어 기자실. 그렇죠. 춘추관에 갈 필요가 없어. 음. 청와대 본관에 있고 양쪽으로 또 공부물두개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기자실로 하면 돼. 충분히 공간을, 구조를 조정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되거든. <목소리> 없어. 저번에 촛, 텅, 텅 돌고, 일년 내내 그냥 행사하고 만찬장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문 걸어장고. 답답. 그런데 그 대안에 일지, 일지라는 도로 제시하고, 이 안은, yeah. 정 이전 하겠다며 청와대를, um. mm -hmm. 차라리 중앙박물관, 너로 들어가라. 그래서 중앙박물관을 네. 지금 청와대에 이전하는데 거기다 옮기라. 음. 그래서 어차피 저 경북구하고 하나의 관광벨트로 음. 중앙박물관의 청와대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 국민들이 구경하기 좋나. 네. 그리고 중앙박물관의 공간이 충분하다. 음. 네. 국방부보다 어휘는 낫다. 음. 그리고 거기는 전혀 국방부 피해를 안 주면서 독립적으로 청와대가 그물 모양도 괜찮고, 음. 활용하다. 그런 그래, 내 대안을 줬다니까. 해신이 아. 없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70여 년에, 이 짧은 기간에, 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네. 국가를 건설하고, 그야말로 세계 5, 6위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산실이, 네. 바로 지금 청와대 자리에요. 아, 그러니까, 조갑재. 네. 조갑재 음. 대표가, 그, 그분이 이제, 보수, 음. 어떻게, 올로 언론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음. 이 문제에 대해서 딱, 그래서. 대부분 언론이, 그냥, 윤빠, 어, 그냥, 그 이전, 뭐, 게 찬성 쪽으로 많이, 그, 하잖아요. 대행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70년 문명건설의 사령탑이다 이게. 이거는 저항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가 아니고 70년 문명건설의 사령탑이다 이게야이 역사성, 어? 그이 양반, 상징성 그 양반 모처럼 모르는 소리 하셨네 어, 음. 이걸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음. 아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음. 조갑제 얘기로 합시다 역사적, 정치적, 음. 심리적, 너무 음, 네. 가수된 같다 음. 제동님 말씀이 더 호소력이 있으니까 <웃음> 조갑제 얘기나 하지 마시고 오케이. 네. <웃음> 그뭐 왔다 갔다 하는 양반 뭐 음. 어. <웃음> 요번에 뭐 제일 뭐 윤석열 앞장서 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 된다고 했잖아요 했잖아. 아, 예, 예. 그 어쨌거나 음. 어, 원하는 예. 가장 바람직한 원하는 음. 아, 백지화예요맞아 음, 백지화에요 백지화고 깨끗 손들 이거 윤석열이가 무슨 수를 써서 예컨대 만약에 한다, 한다면 어, 난 이건 소위 말하는 정권 자체가 흔들린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윤석열 정권 용산재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광안문재앙수준이라고 음. 자기 스스로 아, 얘기했는데 아, 아, 아. 이거는 광안보다 더한 재앙이 돼요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이 돼요. 국가적 재앙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처리해야 돼요 어, 빨리 처리해야 되고 어, 지금 이것을 정도로 해, 해결해야 돼요 이걸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에, 윤석열 대선후보가 광화문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음. 가장 먼저 문제점을 지적한 게윤창중입니다 가장 먼저. 정... 아, 맞아냐그 전부 듣고... 환호할 때 예, 예. 이건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건 아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저 대전제가 있어요. 네네. 네. 어렵게 사실은 정권교체를 아슬아슬하게 했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음. 정말 그 성공한 대통령이 음. 돼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제일 시급하게 국가 전선에서도 회복하고, 보수, 외국 국민들이 그 염원했던 걸좀이루면 좋겠잖아요. 음. 근데, 다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다고. 그리고 힘이 된다면 도와두고 싶어. 음. 그런데 첫 단추부터 가요. 완전히 악수를 둬가지고, 음. 예주 내내 해버린 거야. 먹방하고 이사, 이사 얘기하다 가다끝나버렸어 <웃음> 이런 식으로, 이게 시급한, 이게, 음. 국가 해난 과제가, 국가 이게 정말, 어, 살짝 국가 이게 걸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 여기 이렇게 매달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요. 어떻게 보면,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음. 상식적으로, 음. 자기가 맨날, 그, 저, 저 대선 때, 네. 공정상식 내세웠잖아요. 음. 아니, 공정하지도 않고, 음. 국방, <뽕뽕> 그를하하치면 내쫓고 가는 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더, 뭐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야. 음. 그러니까 자꾸 억측이 생겨, 억측이. 아. 자, 억측이 뭐가 생기느냐. 풍수. 음. 무성 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음. 좀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 예. 이게 전공수님 있죠? 아,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또, 네. 근진. 아이,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억측이 저, 거야. 이게 억측이 계속. 이게. 지금 1시간 35분 좀 방송했으니까. 이제 무속 얘기는 뭐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래, 억측이 놓을 정도로 음. 이게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 억측이 놓는다는 거로 이렇게 네, 네.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댓글에 보니까 니들은 청와대 개방하면 가지 말라 이런 절대 가지 말라 이런 게 있네 네네 네. <웃음> 그래요 청와대 많이 가보십시오 네. 나는 청와대에 6년을 청와대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6년 네? 네, 기자 생활, 뭐, 다 합해가지고. 근데 이제, 윤석열 음. 당선인이. 네네.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음.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 시에. 네. 이, 저, 경험을 한게 보니까, 음. 청와대 내부 보고 체계가 문제가 있더라. <웃음> 이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 그거 네. 거는 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음. 청와대 이, 이야기가 그때 이, 논은 얘기가 돼요. 참모들이 대통령과 바로부터 일하며, 음.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제시한 대안이 이루어지잖아요. 보만집 행정동 지금 훅 사항 끝났는데, 왜 무당에 국방부 물장에 잘 있는데 그걸 들어가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이렇게 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을 따져보다면,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 정신구조 사유 체계가, 예컨대 예, 예, 대한민국의 정, 정, 이 소위 말하는 전통을 음. 존, 존경한다던가 음. 또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를 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유체계가 아닌 인물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흔한 이 수정주의적 대한민국 국가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대한민국 정체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한번 입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맹목적인 반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맞아, 맞아. 네, 국가 대한민국 자신은그그 그, 그 시각은 문재인. 음. 그래서 박근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래 당한 만 거야. 이명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딱 공교롭게 걸린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딱 보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을 음. 그렇게 제일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김대중을 존경하고. 그리고 노무현, 그 다음에 윤석, 윤석, 저, 저, 문재인 정권으로 음. 이어지면서, 음. 그두 정권의 공통점이 뭐냐. 음.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그랬잖아. 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이야. 그, 그 러니까 윤석열이가, 음. 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이름, 최다를 입밖에 낸 적이 없다니까? 네? 아, 그러니까. 에? 거지. 건국 그렇게. 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 지금. 네. 그, 이러, 이러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고모님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아또또 또 해? <웃음> 예, 예. 그 <웃음> 음. 조선일보 예, 예. 김대중 칼리니스트 있잖아요 예, 예. 옛날에 조필다고 이분이 음. 제일 한동안 우리나라 제일 영향력 있는 음. 언론이 1위로 놓그랬는 음, 분이잖아요 남의 신문 얘기하지 말고 아니 예. 그런데 이분이 또 조갑제의에서 또 김대중이야? <웃음> 음. 윤석열에 음. 대해서 엄청나게 이거 음. 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음. 그윤빠 수준에 음. 보수의 그 누구도 이한 의지와 투지와 전생애를 건투쟁을 펼치 보인 사례가 없다! 음. 이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 합시다. 아, 그런데. 남의 신문 얘기 그만 합시다. 아니요. 음. 예, 이건, 네. 이또 맞는 말이야. 음. 우리는 당신을 뽑아줬으니, 음.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라! 음. 이 이야기를 했어, 또. 뭘 알았어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할지. 그래, 알아서 하, 알아서 게, 알아서 하, 하. 한 이렇게 개팔치 알아서 하는 게 청와대 해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건 말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웃음> 이건 우리가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지성님. 예? 이제 그만하시죠. 할 얘기가 많은데. 아, 그만하시죠. 다음 시간에. <웃음> 네, 네. 아, 오늘 시청해주셔 네, 네. 여러분, 어, 아,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때 합쳐보자. 그만 좀 합시다, 저기. 아, 이게 또 군에서 또 예비역 장성들 또 예, 예. 예, 예. 이게 틀린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마이크 군도 조금 분위를 된것 같은데, 음. 뭐다 국제에서 하는 얘기죠. 군도 완전히 뭐 지금 나눠졌죠, 그죠? 네. 예. 윤석열 조쟁파 윤석열 <웃음> 어? 반대파.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이, 이, 이, 이거로 인해서요. 윤석열한테 줄서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국론 분열, 음. 심지어는 보수 분열. 예. 그다음 군그 고위 장성들 예비역들 분열, 음. 국민 갈등.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한마디로 국가를 음. 완전 히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시가 당선이 되면서, 2주 안에, 자기가 말한대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민이 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더 분열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쉬운, 절교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 소통, 공정, 상식, 통합. 네. 뭘내쉬 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네. 실제는 반대로 가거든요, 반대로. 음. 이게, 이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죄송해 그러니까 인수위 100부대. 네. 갬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딱 자기 침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갬손하지도 않고 국민의 뜻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자가당책이 빠진 거예요. 가까운 장래에 2부를 합시다. 이부. 2부. 네. <웃음> 여러분 오늘 지금 벌써 1시간 40분 동안 우리 3시간 해도 된다고 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 윤석열 당선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네. 어, 좀 심층 토론을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예. 하고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또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